제발 u b l u b 아군이 시원하게 가버려. 아 근데 뭐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방에서 또 너무 심하게 저조한킬만 아니면. 침해내십시오. 아 안녕하세요. 어 슈퍼스 클랜 분들 잘 하시지 않나? 고생. 아 고생했어요 고정님아원 쿨레이. 투 쿨레이. 아, 이거, 머뭇거리는 사이 다 밀렸네. 아, 우리도 방 재밌다. 그래, 빡방이 재밌어. 혼자 토키오 하면서, 소통도 하면서, 필살기도 쓰면서, 가버리기. 중에 혼자네. 뭐 총초맨 언제 왔어 텐션을 업을 해야지 제대로 응. 우리 벌써 오셨네 나나로도뭐 들어갔어 no. 오 순간 e p a 가 없겠네 데스형님요 니네미 데스세요? 아, 아 아니, 아닌데? 아 데스라는 분 왠지 눈 띄실 것 같으니까 검증이 빠지는 타이밍에 마루로 바로 각술 과연 까비 아깝어 자, 일분에 올려 또 오겠다. 아이고. 아, 나 이거를 타이밍 보소. 오, 좋아. 자, 과연 보이 저랑 성 이름까지 다 똑같은 보이형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처음에 같은 박씨에다가 설마 했는데 이름까지 같아요. 제가 아마 한자는 안 물어본 것 같은데, 한자는 다르겠죠. 원래 그.. 도플갱어는 실제로 만난다면 만나면은 뭐.. 어.. 뭐깐.. 없어진다는데 온라인에서는 괜한데요. 높은 게가 아니고 이름만 같아서 느낌 왔다. 느낌 왔다. 느낌 왔어요. 가짜 빔머 미션 실땅비아이 근데 내가 8턴이 조금.. 오늘 이제, 됐어요? 보셨죠? 에임 안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막 어그지로 쏠을 하면 안되면 되요 1보 후퇴 후 2보 전진 발세타 오 눈을 없음 어허, 우리 배서 바로 려나비살이 <웃음> 났지? 야, 왜안 눌러지냐? One, two, 아우, 중 하나 더. 뭔가 아쉬워. 이 뭔가 더 이끌어낼 수 있는데. 오호! 똥꼬마 형님! 역시 보시는 눈이 있으시구만? 요새 검두이 확실히 폼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폼이 좀 많이 올라온 느낌? 모니터 자리가... 아이내 모니를 좀 해야되나? 됐다 오. 바로 올것 같은데 안 오네 <웃음> 또 우리 저희 클랜에 또아 바로 왔네 요는 예상 못하셨고 이 타이밍에 필살기 한번더 가져야죠 중에 좀 오는 것 같으니까 뭐가 얼마 패스했나 뺐구나 와 나는 팀원 있어가지고 계단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까비 오이 어, 내폭 위에 터지나. 피어스가 내 앞에 있다. 이건 바로 가야죠. 나이스 아 근데 아직 불편해 샷이 이게 아니야 상체라인 딱 깔끔하게 들어오는 거 알죠 먼지 생각 없이도 그런 샷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배고프다 그러니까 시간차 공격이다 누구냐, 인데 음. 우리 라나 줌을 같이 먹어줘야겠다. 마시. 레스트. 아시. 나 있어. 어머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갑사한 형님 안녕하세요. 실시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어서 오세요. 바닷병 두개 걸려주고 적배염막에 라디폭까지 까아 노파폭까지 까주면 개꿀치죠? 대떼날라할때 저기있는데? 와아.. 봐라 포로스타오 더있어 초급 아 그래 이거 장관내냈다 이거는 양각이라 오, 우 조세바 잘하 앞으로 땡큐 디스코드 안하고 있어요 전반까지아전반도 아니지 미사일까지 토하다가 살짝 쏠박 느낌으로 혼자 하고 있어요 뭐랄까 디코막 소리 그 브리핑이 너무 혼선이 한 번씩 있을 때 정신없어 가지고 차라리 그냥 제가 좀 침착함을 다시 좀 천천히 하려고 침착하게 그아 형들이 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또 디코 같이 하면은 이게 평소 하던 플레이가 안 나오니까 아마 그럴 거야 공격 때 그래서 저 없으면 은 형들 시원하게 하는데 제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제 눈치를 좀 보시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하기 전까지 좀 가만히 있는다든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방지하고자. 형들 편하게 하시라고, 일단. 빡빡 때. 봐봐, 어, 이거 제가 얘기 안 하니까 막 알아서 뭐 하잖아요. 뒤집을 것 같은데?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제가 오더를 안해야 선님들의 실력이 늡니다. 맨날 오더해가지고 그거 따라가기만 하면 은 실력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빡빡할 때는 겸사겸사 재밌는 게임도 하고 실력도 들고 좋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하여튼 <웃음> 뭐 하여튼 예 네. 일석이죠. 포장? 아, 포장. 지금 뭐고? 아, 뭐 핑이야. 홀리째. 중아 이거 핫한 났다 어, 미나님 잘 모르겠어요 스포일드 하시나 방송하시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한번 예전에는 거의 그렇게 예. 하셨는데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둥글에도 나가신지도 꽤 됐고 원래 둥글에 잠깐 계시다가. 너무 었다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파괴해 나갈지 형들 어디까지 밀고 오노 분명히 낚시 자리 있다 이거 검둥 맞네 검둥 벌써스 블랙 제가 블랙 킹한테 두번 죽었는데 여기 있네 보이구나샷 아군이 목표물을 했 아군이 승리하였 가버려. 나이사. 그렇죠, 그렇죠. 열두 지났으니까 추천. 어, 감사합니다. 이번에눈 띄는 플레이 자 과연 나를 살릴 수 있을지 내 앞에 공디 형 어디 갔노 공디 형아 오마이갓 아우 시원하구요 눈통이랑 높다 빡방에서 넘어키는 뭐 엇박지르기 라고 할까요? <웃음> 옛날에 그런 플레이 많이 했는데 잘하시는 분들도 딱 방심하는 순간 있거든 군이 아무리 빨라도 그죠? 아니지 말이 빠르면 장땡이긴 하지 원 꾸레이 꾸레이 아 이거 눈 꾸레가 나와줘야 기분 좋은데 이번에도 또차쌍 살짝 눈을 안 가볼까 한번? 안될 것 같은데?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이, 가자. 어이, 삥받니. 오! 있어. 나이스! 든든한 디?